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어, 한국은 눈이 많이 왔나요 시카고는요 날씨가 너무 짱짱해요 그래서 선생님 신나요 우리는 눈이 지겹거든요 눈이 오면요 맨날 삽으로 눈도 치워야 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추우면은요 걸어다니기도 힘들고요 음, 그렇지만 크리스마스에 눈이 없다는 건 조금 이상하긴 해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We Wish You Merry Christmas 어땠어요? 노래 재미있죠? 어, 이제 꼭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도꼭 크리스마스 노래 연습하셔서 선생님한테 들려주세요 자 오늘은요 그 어린 주 예수라는 노래를 배울 거예요 여러 크리스마스 노래가 많긴 한데요 우리가 배우긴 조금 어려워서요 선생님이 음, 쉬운 걸 찾다 보니까 이 곡을 찾았어요 이 노래는요. 쉽기도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랍니다. 자장가 같은 곡이라서요. 노래가 굉장히 이뻐요. 자, 그럼 오늘 한번 배워볼까요? Away in a manger 자, 먼저 악보를 보세요. 어때요? 응! 코러넛이쫙 있어요. 그리고 악보를 사악 훑어보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롯이 있나요? 없잖아요. C에서 D, E, F, G 오른손은 올라간 거고요 Left hand to do C에서 step down t h B거나 아니면 가장 낮은 음이 G예요 B는 어디 있는 거죠? 어 i 를 d C 바로 밑에 있는 이 공간에 걸려있는 거고요 G는 위에서 제일 첫 번째 스페이스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하면은 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천천히 한번 같이 가볼까요? 어느 손으로 먼저 시작하죠?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G고요. 왼손은 그냥 이렇게 살짝 올려놓으세요. 준비 되셨죠? 갑니다 One, two, three, go. One. 스텝 다운 다운 다운 투 카운트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자세히 보면은요 뒤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근데 중간에 한 번씩 근피 e 간노 똑같은 노트를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더 갈게요. 처음부터. Ready? One, go! t w 가 어디죠? 오른손이에요. 근데 갑자기 모르죠. 갑자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C에서 하나 올라간 D요. 그리고 그 다음 노트는 또 C에서 하나 내려간 B. 오이맨 마지막 마디가 제일 헷갈려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G, D, B. 오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다 스페이스 노 사이에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면 step down, down. 그리고 오른손 쓰고요. 그다음 skip one, two. 그다음 노는또 라인으로 스킵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죠. one. 그다음 같은 노. 그리고 똑같은 노시고요 어! 그 다음 오른손인데 어! 멀어요. 어디죠? 첫번째 스페이스는 C, D, E, F입니다. 그 다음 스타땅 그 다음 스텝업이고요 C. 어 그래서 가장 헷갈리는 마디가요 제일 첫 번째 줄 제일 마지막 마디 어 왼손은 제일 위에 스페이스고 오른손은 D고 라프트 핸드가 다시 B로 오는 거예요 여기하고요 제일 마지막 라인 제일 뒤에서 두 번째 거 오른손은 D고, 그 다음 왼손 A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은요, 나머지는 다 쉬워요.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자산가 같은 곡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더 가볼까요? 이번에 치면 아마 소리가 비슷하게 들릴 거예요 자 그럼 Fine Hand p i t i o n 준비되셨어요? Ready? One Go! 시작! One, two, sing no, down, down 또 싱구요. Step down, down, down, two count to no. sing. 않아요. 그런데 노트가 많아서 조금 헷갈리긴 해요. 처음에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조금만 더 빨리 가볼게요. 원, 투 특히 이 노래는요 밤에 치면 더 이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밤에 자기 전에 한 두세 번만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오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곡이 하나 남았어요 무슨 곡이 나올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자 선생님은 곧 다른 노래로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